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저평가 종목을 찾는 시간으로 먼저 강관, 파이프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그리고 또이 강관, 파이프 관련 종목 총 9개 종목입니다. 먼저 이 강관산업은 우리 기관산업의 하나죠. 이 대표적인 국가 또 기관산업이 건설, 조선, 자동차, 기계, 에너지, 뭐 전산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게 강관입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으로는 배관 또 유정용, 구조용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 또이 강관의 주 원료는 열연코일하고 스테인스 스틸. 그래서 요 재료는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또 일본 기업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가격의 변동 추이를 한번 보시면 이제 탄소 그리고 스테인레스 강관이 어, 이렇게 계속 어 20년도부터 우상향을 하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강관이 900원대에서 거의 두배 가까이 또이렇게 거의 뭐어 2년 전에 비해서 뭐두배 가까이 뛰었죠. 어 그리고 강관주 상승의 배경은 어뭐 LNG 수요라든가 북미 또이 에너지 강관 사 시황이 또 호전되고 있고 또 덤핑 과세 요에 대해서 또 환급 받고 있는 그 환급 관련해서 이 강관주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실 이 강관주 한번 현재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휴스틸,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4.45%가 상승했고, 펀은, 요거는 이제 22년도 잠정 실적까지 했을 때, 3,438원을 벌면서, 퍼는 두배 수준입니다. PBR 0.3, 부채 49, 시가총액은 이제 3,300억대에 와 있는 휴스틸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젠이 5%,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제 가장 낮은 놈이, 그러니까 가장 좋았고, 또 실적이 좋았던 놈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아제강 1.81% 얘 어, 얘도 퍼는 이제 두배 수준이지만 휴스틸보다는 이제 좀 작죠 소수점까지 내려가면 그리고 PBR이 좀 다소 얘보다는 좀 높습니다. 시가총액은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도달해 있죠. 강관 업계 국내 1위는 아직 이제 세아제강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차이는 이제 별로 안 나고. 또 얘도 이제 잠정으로 퍼두배 수준이 나옵니다. PBR은 이제 0.47. 슈스틸이 뭐 얘에 비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좀 작아 보입니다. 부채도 뭐 낮은 편이고. 어 그래서 어 오늘은 퍼 2배가 나오고 있는 이 슈스틸, 세아제강을 한번 어 같이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스틸 뭐대장류입니다 얘는 단일 산업으로 강관 제조, 어, 요걸로 요걸 판매하는 기업이고 배관 구조용, 뭐 유정용 이렇게 크게 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강관 매출 비중이 지금 96%죠. 거의 96%고 20기에 어, 지금 개 대송 이제 매출액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 지금 8월달에 강간업 기업들 8월달에 최고가 이후에 어, 다 계속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5,5000원 라인대에서 계속 이제 횡보 중이었죠. 어, 그리고 월봉을 한번 보시면 지금 코로나 당시 때 이제 20년대 때 최저가를 찍었었습니다 700원대까지. 어, 그리고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하면서 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이 연결 재무제표 잠깐 실적을 한번 보시면 어, 지금 20년도부터 계속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보시면 어, 지금 2% 6% 나왔던 기업이 지금 이제 18% 대까지 어, 상승해는 상승하면서 이제 이익률로도 뭐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당 이익 보시면 이제 200원 900원 3,000원 대까지 뭐 비약적으로 상승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또 배당도 뭐 어느 정도 주는 기업입니다. 아, 그리고 휴스틸에 관련된 뉴스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지금, 어, 매출액은, 어, 전년대에 비해서 67%, 영업이익률 300%, 영업이익률 지금 10%대에 있었던 기업이 이제 28%까지, 17%까지 상승했다는, 요런, 어, 뉴스가 있었고, 또, 휴스틸이 수소용, 수소 관련된 이송용 강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주로도 어 움직이는 종목이 이 휴스틸입니다. 그 수소 경제, 또 윤정권에서 또 수소를 또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이고 또 미국 그 수입커터제 관련해서 미국 이제 생산 공장을 24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어 잠옷 인재에 24년도 어, 내년까지도 한번 더 지켜봐야 될 종목이 바로 이 휴스티입니다. 그리고 휴스티을 한번 분석을 PEG 분석으로 했을 때 순위익 증가 279% PEG 0.062배입니다. 이건 뭐 잠정 실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보실 세아재강 국내 관업계 1위 기업입니다. 얘도 배관용 유정용 구정용 그래서 휴스틸과 이제 거의 동일하죠. 어 그래서 상품 매출 비중이 이제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죠. 휴스틸과 마찬가지 어 8월 달 고점 이후에 계속 이제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실적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얘도 뭐어 상승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어 그리고 영업이익률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8%, 4%, 8%대 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얘는 이제 주당 배당금을 계속 이제 2,000원, 2,500원, 3,000원, 요번에 이제 6,000원대까지 이렇게 올리는 어 계속 이제 주주 환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 그리고 PEG 분석을 했을 때 순이익 증가율 74%, PEG 0.03배 수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두개 기업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는 어 상대적으로, 어, 뭐, 이건 제 개인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어, 이, 뭐, 각자의 기준이 있겠지만, 휴스틸이 어, 아직은 더좀싸 보인다. 어, 예에 비해서는, 뭐, 요런 생각이 듭니다. 요, 세아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저평가다. 하지만 배당 수익률, 또, 어, 기업 1위, 업계 1위라는 또, 요, 메리트가 있죠. 요, 세아 재강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다음 아래 기업들 간단히 한번 어, 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금강공업 어, 얘는 배관용 구조용 강관 그리고 어, 폼웍 시스템 그래서 이 거푸집 우리 그 건설에 가설재로 쓰이는 알미늄, 깽폼, 유로폼, 특수폼 그래서 어, 그 콘크리트 타설시에 들어가는 이 거푸집을 생산하 임대를 해주고 또 재주, 이 판매하는 이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얘의 주요 그 제품들을 보면 매출을 보시면 구조용 일반 배관용 구조용이 20%를 차지합니다. 매출에서. 그리고 내벽 슬라브 뭐 알미늄 폼뭐 이런 게 20%. 그래서 건설주와 상관이 이제 연관이 있죠. 얘네는. 그리고 외벽 폼. 외벽에 붙는 이제 거푸집 슬라이딩 폼 같은 게 5%. 그리고 배합사료 얘가 고려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35% 비율이 이제 고려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료 관련돼서도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금강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얘는 지금 4월 달에 한번 고가를 찍었었죠. 그 뒤로 이제 계속 이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이 스틸. 얘는 한일철강에서 인적 분할에서 설, 어, 나온 기업이고 주로 어, 생산은 이제 자동차 선박, 건설 쪽, 배관 보일러 쪽이 92%를 차지합니다. 차트는 4월에 고점을 찍었던 이 금강과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우리 재무를 보시면 뭐 이런 요런, 요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익률은 이제 6% 정도 나오는 기업이고 4분기에 약간 이제 적자를 봤습니다. PEG로는 이제 1.93배. 다음은 코센. 얘는 이제 스테인레스 강관 제조업체입니다. 뭐 지금 흐름은 이제 바닥권에서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어, 요런 모습입니다. 동양 철관. 얘는 나관, 도복관. 그래서 배관용 거의 요런 가스 송유관, 이 요런 쪽에 들어가죠. 지금 수동관 쪽에 83% 비중이 있습니다. 수처리 관련 기업으로 이제 움직이는 기업입니다. 얘도 4월달, 보시면 이제 철강주 대부분 다 이제 4월달 고점이었고, 어, 그 뒤로 이제 차트는 다 이런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어, 그리고 UST. 어 얘는 미주제강에서 분류돼서 스테인리스 강이 주 주력 제품입니다. 매출 비중이 92%. 현재 흐름은 요렇게 바닥권에서 좀어 상승해서 움직이는 모습이고 얘도 어, 3월 초에 이제 최고가를 찍었던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주철관. 어 얘는 이제 어 감광 밸브류, 수도용, 가스관용 뭐 요런 쪽에 이제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어, 얘도 마찬가지 4월 달에 이제 최고가 이후에 계속 이제 하락했었던 상태입니다 삼강이 얘는 식총이 가장 무겁습니다 여기 있는 기업 중에 얘 같은 경우는 이 강관 부분 매출이 어, 보시면 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상 해상 플랜트 쪽 비중이 거의 70% 이기 때문에 어, 강관 쪽에서 움직임은 뭐 거의 이, 이 약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얘 같은 경우도 8월 달에 한번 최고가를 찍은 후에 조정을 받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차트의 이 분석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종목을 선정하거나 찾으실 때는 본인이 반드시 판단하고 또 확인한 자료를 가지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